현재 자연산 송이버섯 구입 문의가 엄청나게 옵니다. 물론 국내산 송이버섯부터 수입산 송이버섯 구입까지 다양하게 문의가 오고 있지만 대부분 국내산 송이버섯 가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국내산 송이버섯은 2022년 8월 30일까지 환 장에 등재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21년 11월까지 달종이버섯 판매가 되었고 그 이후에 11월 11일 이후에는 국내산 종이버섯 판매가 된 사례도 없고 현재 마찬가지 공판장의 송이버섯 내용은 정보가 없는 곳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국내산 종이버섯 다른 곳에선 판매를 하더라 그리고 인터넷에 판매를 하더라 봉화에 판매를 하더라 현재까지 저도 마찬가지 주변에 많은 심만이부들과 통화를 해서 국내산 송이버섯 물어보지만은 현재까지 국내산 송이버섯은 아직 나오고 있는 데가 없고요. 국내산 송이버섯 마찬가지 지인들이 대부분 판매를 하고 종이버섯 판매나 송이버섯 공판장 판매나 개인적인 판매를 하고 있지만 현재 농협 송이버섯 공판장 중앙에서는 등재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국내산 송이버섯들은 과연 한국산 송이버섯, 국내산 송이버섯이 맞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네이버에 마찬가지 국내산 송이버섯을 보면 블로그부터 해서 대부분 송이버섯 판매하는 쇼핑 자체의 내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게 하게도 국내산 송이버섯 뿐만 아니라 수입산 송이버섯 가격까지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 물론 추석이 한달 앞당겨 진행이 되다 보니까 송이버섯 시즌이 실질적으로 9월 달부터 시작되지만은 버섯 자체는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산 송이버섯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이유는 송이버섯 구별이 힘들고 송이버섯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국내산 송이버섯은 산림조합 중앙에 들어가서 송이버섯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이제 뭐 양양, 안동, 청주부터 전국의 모든 송이버섯 가격들이 나오고 키로당 얼마라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등급부터 2등품, 3등품, 개상품, 등의품, 호문품까지 그리고 현재까지 22년 송이버섯 공판 내용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국내산 송이버섯이 판매되어 있는 이유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한이들이 일부 조금 송이버섯을 채취하여 판다면 얼마든지 이해를 할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쇼핑에 버섯이 마음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만큼 송이버섯이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판매되고 있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무튼 송이버섯 구입,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송이버섯 구입하시기 바랍니다.